와 얘들아 오늘 여름휴가 떠나는 날이야 여리야 오늘 어디 가는 줄 알아? 아 어, 우리 해외여행 가는 거 아니야? 기차 타고 어떻게 해외여행 가? 할수 있어! 아, 왜 이렇게 꿈이 작아! 아 그래? 어어 어. 어, 오늘은 말이야 부산으로 떠날 거야 어? 부산 어, 나는 그러면 안 움직여도 되는 거 아니야? 아, 아 맞다 너 부산 살지? 오너 너네끼리 가나나 나 가만히 있으면 되겠다. <웃음> 어 미호야 오늘 아. 부산 가서 뭐 하는지 알아? 음, 내 생각엔 우리 음. 여만이가 맛있는 회를 사줄 것 같은데. 맞아 맞아 오늘 해수욕장 가서 수영도 하고 응그럴 음? 어. 거야. 근데 어, 이 날만에 끊꿨어응 미호야. 어! 근데 기차에 기차 타고 갈 거잖아 오늘. 아. 근데 강아지는 데려가면 안 되는데. 어. 네안 강아지니? 되는데. 어내 강아지인데 얘가 아 안되는데 야옹야옹 응? 옹 근데 이 강아지, 강아지 아니다, 근데 이 강아지 배변훈련 됐어? 아, 안됐어 <웃음> 기저귀를 차고 왔어야 되는데 아마 이따가 똥을 싸지 않을까? 열차하는 <웃음> 말이야 아이고 또 혼나겠네 아무때나 지리면 안된다? 오늘은 냐옹? 아이들이 좋아하는 토마스 기차를 타고 할거야 그거 엄청 빠르대 <웃음> 와, 여기가 기차역이구나. 근데 왜 이렇게 어... 오늘따라 깜깜하냐? 빨리 올게. 글쎄... 음, 야. 와! 어? 어? 어? 어? 뭐야? 어? 기 기차역고 여기 입구가 막혔어. 어떡해? 뭐야? 아, 괜찮아. 괜찮아. 뭔지 왠지 불길하긴 하지만 기차 타고 부산으로 떠나면 되니까. 응 음, 그렇지. 맞다. 여기서 기다리자, 얘들아. 기차가 올 거야. <웃음> 기차가 왜 우리를 보고 있는 것 같지? 오? 어? 얘들아 어? 어? 기차가 온것 같은데. <웃음> 응, 그럼 이제 타러 가자. 탈까? 그래? 자, 탈 거야. 나보다 좋네. 아이 댕댕이 여기다 응? 소변 소변 하면 안 된다. 어어어 <목소리> 야 응, 기차에다가 응. 오줌을 싸면 어떡해? 아 뭐야? <웃음> 기차가 소리를 지르는데 이럴 수가 있나? <목소리> 어? 뭐? 시스템 미치? 고장 시스템 고장 어? <목소리> 어? 어? 기차가 이상한데 좀 고장 났나? 뭐지? 초면에 <목소리> 염산이 <우아>. 들었나? <목소리> 저기, 저기 저기 부산에 가야 되는데요. 띠링 부산 말고 천국으로 여행 모드 전부 다 척살 하겠슴 삐비허 어억! <웃음> <웃음> 어? 어? 도망가! 얘들아! <웃음> 이 기차역 아무래도 천국행인 것 같은데? 뭔데? 띠아아악! 으아아아아아겠슴허허 야 출력 이사 간대? 어여 여매나 우리 부산 가야 되는데 저 기자 왜 이래? 너너표 예약 네가 했잖아. 어난난 이렇게 될줄 몰랐지. 너 확인한 거 맞아? 천국행으로 가는 거 티켓 끄는 거 아니냐고. 아무래도 댕댕이의 소변에 문제가 있었나봐 그게 고장을 일으킨거고 어, 댕댕이 오줌이 완전 염산인가보네 어, 진짜 염앤나염앤나 아, 여매나, 여매나. 어, 어쨌든 우리가 오는 길도 막혀있었고 토마스를 피해야되잖아 어, 출구를 아는거야? 여기 지하철역에 지하에 출구가 있었던거 같아 아, <웃음> 어, 야, 진짜 놀랬어! 야, 야, <웃음> 인간들 어디든 갈수 없어. 고요 아이템 파이밍부터 하자 지하로 내려가 봐야겠어 일단 어너들어 그래, 나야 나토마스 응. 아니야 나 열차야 그렇지 일단 그래서... 한번 지하로 아. 내려가 보자 그래 그래 어이 생각... 기차요 기차요 뭔가 이상해 빨리 빨리 도망쳐야 돼 내가 이러니까 내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기차인 KTX 타야 와! <웃음> 사... 아! <웃음> 야 아아아아아아들어지미치 이거 엔더 키 두개 있습니다 거미줄 응? <웃음> 어, 너 인간들은 날 소중히 하지 않았지 아니 우리집 강아지가 오줌 좀쌀수 있지? 감히 이 신성한 기차에 오줌을 발라? 이정도 벽쯤은 턱으로 갈라주지 파이테마이테� 뭐지? 한날져 걸리죠 한날져 걸리죠? 야구르지 가마도 저기거인가 야구르지롱 한날져 걸리죠 한날져 걸리죠? 야구르지롱야구르지롱 정말 열받는 거야, 여주겠다 못들어오지유 못 토마스 멍청이 <웃음> 정말 가을줄수 없구만 음, 못들어오지롱 그거 부셔도 못들어오지롱 들어올 수 있지롱 어? 못들어오지롱 어? 너는 뚱뚱하니까 죽소? 야 고르지롱 야 고르지롱 야 고르 야 고르지 진짜 못 참겠 야고르지롱, 야고르지롱, 야고르지? 나 야고를린 녀석 죽여주겠어! 야고르지롱. <웃음> 으아 도망쳐! 이제 끝났어 나는 목숨이 끝났다고! 야구르지롱! 야구르지롱! 야구르 고르, 야구르지 야구르지롱 야고르지롱 <웃음> 어, 미안해, 내가 이제 미안해, 이제 끝났어. 되겠다. 어, <웃음> 정말 넓은 공간, 꼭 죽여주도록 하겠어. 안 되지? 아 근데 지하실을 못 가봤어. 지하실 출구가 있다고 했는데 가봐야 되는데. 일단 내려갔으니. 올라가보 도망칠 수 있는 아이템이 많아요 여기서 스템 좀 파밍하자 일로 갔어 어? 속도 증가 포션 재생 투명이랑 즉시 치유 오케이 나이스 자 신속 포션도 있고 아니 신속 포션 은 됐다 재생만 뿌리자 저거 좀가 여긴 아닌거 같 음. 비치기검 아이템 많다 도망칠 수 있겠어 잘 이거 아니고 위에 올라가서아 근데 지하, 내, 지하실 내려가볼까 이제 지하실에 출구가 있, 있다고 했습니다 내려가보죠 여기 근처에 없는 것 같다 지하실에 출구가 있다고 했으니까 빨리 가보자. 뭐야? 출 출구가 무너져 내릴 수도 입구가 막혀 있다. 티엔트를 뚫자. 대 야, 응? 오줌 쌌어? 어떻게? 너 때문에 오줌 때문에 지금 고장 났잖아. 어 찾았어? 혹시 터뜨릴 수 있는 그런 거는? 일단은 여러분들 TNT로 무너져내린 곳을 터뜨려서 나가면 될것 같아요 TNT를 찾으면 되겠다 어 이거 입구가 왜 막혀있어 아저기있다저기있기 여기, 여기 있다. 있다, 저기 있다. 토마스 저기있어 진짜 근데 토바스 진짜 오랜만에 봤지만 진짜 무섭게 생겼네 어 TNT 또? 오케이 나이스 이게 한 여러 개 필요하나봐 나가려면 여기 비밀 번로가 있네 오 천번에 지하로 올수 있다 TNT를 빨리 찾자 뭐야? <웃음> 이게 무슨 소리야? 토마스가 무슨 무기를 꺼낸 것 같은데요? 아니겠지? 무슨 스나이퍼를 들고 있냐? 나 봤어. 그 잔인한 모습을. 빨리 뛰어나. 빨리 여기 나가야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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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겠다. 아 되겠다 인간 날뛴다 한방못지아아아아없이 한방에 죽어라 아못 맞추지 못 맞춰 못 맞춰 아, 어, 못 맞춰 에임 안돼 음, 아 엄청나군 에임 안돼 아아아아아 아, 아, 아. 자 오늘 최초로 아오온이 한 번도 안 죽고 깰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어? 뭐야? 내가 이런 걸주었는데 말이야 어따 쓰는지 모르겠단 말이지 이거 출구에 쓰는 거야 벽돌을 파고 나가는 거라고 어 여기 되게 좋은 장소가 있네? 나 여기 숨어있었어 아까 김니아가 여기에 돌아다녔거든 음, 그렇구나 토마스 녀석 토마스 녀석 총을 쓰기 시작했어 사경워드 음. 발동 거기서 나오는 게 좋을걸. <웃음> 발보인다발보인다 <웃음> <발 보인다. 웃음> 아! 아! <웃음> 마스총 아! 다 자, 감옥 날 꺼내줘 음. 음. 음. 음. 아. 아. 음? 아. 꺼내줘 <웃음> 이건 뭐야 똥싼 거야? 응? 음. 한 거야? 음 똥이 무슨 초록색이냐? 시금 먹었나? 음! 고마워 역시 우리 집 강아지 댕댕이응 뭐? 음, 티에디 몇개 찾았어? 우리 우리 집 강아지. 제로. 일단은 낚시대로 얘 걸어놔야겠다. 응응 음. 음. 음. 가자. 음. 이렇게 땡겨줄 수 있... 뭐야 뭐야 야야뭘 아. 꺼낸 거야? 야, 전기톱이다! 야, 야야야야 <놀람> 우와! 감히 날리다니 어떤 녀석이야! 나와! 오케이 아래 뚫려 있어도한 번에 내려왔습니다. 게이드. 자 지하실 가서 이 TNT 써보죠 한 번. 두 개면은 뚫릴 수도 있거든요. 자 TNT 두 개면 나갈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 빨리 한번 가보죠. 우야 워낙 저래서 입고 막혔다. 그거 빨리. 제발. 어? 아직 멀었어? 안돼. 한두개더 필요할 것 같은데? 헉? 음~~~ 여기 있는 것다 알고 있다. 음, 엔더 진주. TNT 두개 정도만 있으면 나갈 수 있을 듯나한개 있어 오케이 오케이 어! 어여있다 어! 어 한개 줘봐 혹시 몰라 한 개라도 뚫릴 수 있어 가보자 아 어, 어, 그래? 어. 가자 지금 많이 파놨거든? 아, 진짜? 어? <웃음> 아니요 어린이 여러분 어린이 여러분들의 친구 토마스예요 어? 어? 어? 토마스다. 잠깐 토마스다 어 토마스. 여러분들 제가 잠깐 정신이 나갔었나봐요 와 드디어 이제 부산으로 갈수있는거예요 부산으로 와. 보내드릴게요 여러분들 잠깐 여기로 와보신데요 토마스 와 친구들 모여라 딴딴딴딴딴딴 역시 여기가 좋겠어요 여기가 부산이에요 네? 토마토가 여기가 부산이랍니다 토마토가 토, 토마스와 친구들? 바다와 낭만이 넘치는 부산으로 다음 생에 보내드릴게요 u s a n u r o t a m s i n 아 p 아 n e d r i 부산행이 n g m a n i nomchino, Pusadinga? Ah, p u 이, 이 엔더진주를 어떻게 해? 나갈 수 방법 없을까? 없어. 요르루가우리 살리는 방법밖에는. 위에도 막혀 있는 것 같은데. 이 TNT를 써보는 건 어떨까? 우리가 나갈 때 쓰, 쓰긴 써야 되지만. 어? 여기도... <웃음> 어? <웃음> 그렇지? 좀 그렇지? 어, 그, 우리 나갈 때 써야 되잖아. 토마스가 토... 오네? 토마스와 친구들은 정말 거짓말쟁이에요 훔쳐버렸네 <웃음> 아주 야구르드구만 아까의 너의 모습이 <웃음> <웃음> 아요르를 어딨어 마지막 한 녀석도 내가 여기에 넣어주지 요르르 빨리 우리 얘 살리라고 어쩔 수 없다 여기도 기다리는 수밖에 그래그래 다음엔 니가 주인을 벌고 새주인을 선택해? <웃음> <웃음> 얘 때문에 그래, 얘 때문에. 다 토마스가 고장난 게얘 때문이야. 야, 그러니까 기차에는 반려견 데리고 오지 말랬잖아요. 아 근데 지멋대로 쫓아온 거예요. 뭐 이런 푸한 <웃음> 강아지가 다 있어. 어 요루루 어, 왔어. 요루루. 믿고 있었다고. 요. 역시 요루루. 가자, 애들아. 가자. 드디어. 아 아닐 수도 있지만. 요루루너 마이크가 안 들려. 치름길이다제야지름길 어, 짜오. TNT 하나 더 있는 사람! TNT 한두 개만 있으면 될것 같은데? 아, 나 없어. 아, TNT 같은 거미줄을 끊게. 오케이 나도 한번 찾아볼게. 저 왼쪽 가도 좀 찾아볼게. 안 찾아본 데가 있거든요. 여기 이런 부엌 쪽은 안 가봤어. 토마스를 피해야 되는데 부엌 쪽 가보자. 없고 없고 없는데? 없단 말이야. 일치기 겁 하나 있네? 그러면 안 되는데? 음. 여긴 없구요. 반대쪽 가보자. 크일 났다가? 토마스가 날 봤나? 안 봤나? 안네 봤어. <웃음> 수마스와 시체들, 어서 모여 놀자, 부산으로 떠나자. 진짜 부산으로 가겠다. 부산행이었네, 부산행. 광탈하셨고. 아, 이거 TNT 보기 힘드네. 이거 하나로 한번 뚫어봅시다. 어쩔 수 없다. 하나로 뚫어 볼게요, 그냥. 혹시 모르니까 가보자. 어, 뭐야, 어디야? 어? 뭐야, 여기 떨어졌어! 에? 에? 야 보통이 아니야. 저 토마 토마스 토마스와 친구들이 아니고 토마스와 신체들이라고 세상에 너무 무섭잖아. 아, 니 지름길, 지름길. 여기 지름길 막았네? 아닌데? 여기 아닌가? 아 여기다. 아니야, 여기 아니야. 여기. 야! 야! 야! 야! 아! 진짜 끈질긴 녀석이네. 아, 진짜 끈질기네. 자, 밀치기검 하나 있으니까 괜찮아. 밀치기검. 아, 아, 아, 아, 밀치기 겁이 날 살렸어. 이렇게 TNT 하나에 모든 모든 그 운명을 건다. TNT 하나로 입구 뚫고 나가겠습니다. 출구 출구 뚫고 나가겠습니다. 이 하나에 내 인생을 건다. 야, 안 뚫렸다. 안 뚫렸다. 아, TNT 몇개 필요한 거야, 이거? TNT 부족 와, 이거 TNT 몇개 필요한 거야, 이거? 와, 하나 더 필요할 것 같은데? 야, 맨아! 나 여기 잠깐만 밟아줘! 신속이 없어! 어 자, 이거, 어? 이거 투명 포션이거든? 어. 써 음음. 이거 나와 가자! 가자. 아. 아니, 우리 어? TNT! 어! 어? 어? 응. 나 터뜨려봤는데 입구 안 틀렸어. 하나, 하나 더 필요할 것 같아. 어? 제발아? 응. 어? 아, 뭐야? 너, 너, 너 TNT 있니? 에? TNT. 요리야, 너 TNT 어? 있어? 아니야, 없어. 빨리 TNT 내놔! 야, 우리, 아. 우리 이거 낚싯대 있는 사람? 나 이제 끝났어. 어, 잠깐만. 온거같아 <웃음> 빨리 줘봐. 빨리 줘. <웃음> 가자, 가자. 터뜨려 가자, 이제. 따라와! 가자, 가야, 가야, 가야! 랜선 없어도 터트릴 수 있어? 어. 에? 괜찮아! 으! 어. 에, 에, 에. 랜 없어도 터트릴 수 있을까? 에, 에, 에. 에, 안 돼. 아, 있구나, 에이, 너. 있고 있다고. 오케이, 오케이, 가자, 가자. 그래, 그래. 따라와. 여기 여기 떨어진 응. 여기 떨어진다. 이리로 가지마. 이리로 가면 떨어진다. <웃음> 어. 저기 저기 빵꾸가 내가... 어. 맞네. 호대게 당했지 뭐야? <웃음> 분명히 온다. 토마스 이제 냄새 냄새 맡았다. 우리 지하로 내려가는 거. 자 터뜨려 터뜨려. 우험자 <웃음> 어, 이거 어. 이거 하나에 목숨을 걸자고. 어어어 어! 어! 열렸다. 아! 출구가 막혀있다 공사할때 썼던 공구함이 있다 이걸로 토마스를 수리해주자? 야 이거 야 고, 공사복 하나씩 입어 토마스를 좀 수리해주도록 하자 얘들아 좋은 생각이야 오, 토마스 토마스와 친구들 친구들 어? 토마스야 수리해줄게 야 수리해줘 수리! 수리해! 잡아! 잡아! 아! 잡아! 아! 잡아! 아! 뭐든지 고칠 수 있는 망치로 고쳐주었습니다. 수리되버렸다. 아 수리시켜줬다. 아 이제 우리 부산으로 가야지. 맞다 수리됐나 확인해볼까? 아 수리가 되었네요. 수리가 되었다. 잘 되었다. 토마스! 토마스. <웃음> 이번 역은 금정 금정역입니다 부산 간다니까. 어, 부산 간다니까 부산으로 출발합니다. 출발합니다 아니 근데 토마스가 야 지하철이었어? <웃음> 아니, 승객들은 탑승해주시길 바랍니다 아, 얘들아 탑승하자 이제 아 드디어 갈수 네. 있겠네 탑승했습니다 출발합니다 <웃음> 출발. 그만. 야, 야, 왜? 난 놓고 가. <웃음> 여기 여기 어디죠? 여기는 <웃음> 부산인데요? 아, 아이들, 들아 왔다. 우리 이제 휴가를 즐길 수 있겠어. 아싸, <웃음> 신난다. 여기 부산 아니야. 더 수리를 받아야겠네. <웃음> 여기 부산 아닌데 고장 나있네. 아직도. 안되나봐 <웃음> 안되나봐 아 이때 아,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해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웃음> <웃음> <웃음> 안녕 <웃음> 안녕